전류의 자기이론에서 레스터드가 발견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석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인다 이런 사실 그죠 이런 사실 전류의 자기작용 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작용에 대해서 그죠 이제 도체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도체주의에 형성되는 자기량의,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이, 이제 방향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생기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앙페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에,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거에 대해서 는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표의 뭐 오른나사법칙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나사는 오른나사 이죠 왼 나사도 가끔 가다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른나사를 씁니다 오른나사라는 것은 나사를 드라이버로 회전을 시켰을 때 그죠 드라이브로 회전을 시켰을 때, 시기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나사의 진행 방향이 전진하는 방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직선 전류, 이제 도선에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전류 방향이 정해져 있죠. 도, 도선에 이제 이렇게 직선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만약에 거꾸로 흐르면 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코일의 경우에는 뭐 코일은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그죠. 코일은 꼬여 있지만 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 부분을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런 식으로 흐른다. 그래서 코일의 경우에는 자고장이 이렇게 되겠죠. 원이 이렇게 됩니다. 코일의 축에 따라서 코일의 축을 따라 코일내에 오른 화살을 놓고 이것을 전류의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진행 방향이 코일에 내 통하는 자력선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되 있죠.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이제 분홍색이 전류의 방향 방향이다 이라고 할때 그죠 할때 전류가 I가 흐른다고 할때 그죠 항상 화살표에 대해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자력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력선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기 좀 나는 나 영어 발음으로는 암페어 라고 읽는 모양입니다. 앙페르 라고 동의하긴 하는데 암페어의 교과서에는 암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페어의 앙페르, 오론나사의 법칙이다. 오론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 이거는 뭐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드 내용입니다. 오른나사의 법칙하고 같은 건데, 제 나사를 가지고 설명을 한게 아니고,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그림 1-49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어, 나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선을 이렇게 쥐었을 때 그죠?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뭐 요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요 방향하고 밑에 요 맴돌이 방그 모양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직선 전류인 경우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하게 유지시킨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진다는 거죠. 전류가 여기로 흐르면, 엄지손가락, 오른손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잡습니다. 이때, 나머지 손가락으로 전선을 쥐었을 때, 내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그니까, 러 요렇게 감아 쥐었으니까, 그죠? 요 방향이라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이다.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선 전류 같은 경우에는 회전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 원형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코일의 경우는 오른손 엄지를 세워서 다른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하게 유지시키며 코일을 쥐었다고 생각할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을 나타낸다. 이때 전류의 흐름은 전자 이동이다.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에 코일의 경우 하고 이제 직선 전류의 경우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일은 뭐 이런거죠 요렇게 이제 또는 뭐 이런식으로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할 때입니다 가정을 할때뭐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럼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류가 이런식으로 흐른다면 전류 아이가 흐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죠 엄지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이렇게 잡으면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 되죠, 그죠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의 경우에는 코일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 코일이니까요, 그죠? 코일의 경우에는, 뭐, 직선은 도선의 경우와 뭐 따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 밖에 없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이렇게 원형장이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원형장이장이 생깁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기죠, 그죠?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얘가 굽어 있으니까 그죠? 굽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 또는 뭐 오른손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앙페르 왕페를의오른나사의 법칙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플래밍 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왼손 법칙이 오른손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전적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요거는 전자력의 방향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은 힘입니다 힘 전자력은 전자기장에 의해서 발행하는 발생되는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전자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니까 뭐 일종의 전압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전력 뭐 전기를 일으키는 힘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은 그 전기장이라는 서,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부터 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플레밍이라는 분은 이제 그 도선이 요, 요게 도선이죠. 그죠? 도선이 요렇게 자기장 b 라고 하는 게 자기장입니다. 외바 파 미터 제곱 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자속의 크기 자속의 세기가 외바 인데 퍼 미터 제곱이 됐으니까 단위면적당 가로사로 1m 크기의 뭐 판때기 1m 1m 를 뚫고 나오는 종이를 뚫고 나오는 판을 뚫고 나오는 자기덕선 을 따진 거죠 요요 요 묶음을 따진 거니까 b 는 뭐 가닥수가 10개냐, 20개냐, 30개냐, 가로세로 1m 어, 종이 안에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외바파 미터제곱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 B를 자기장이 여기가 N에서 S로 요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도선을 요렇게 수직으로 놓습니다. 뭐꼭 수직으로 안, 놓, 안 놓아도 되는데 삐딱하게 놓으면 각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도선에 전류를 요렇게 흘립니다 전류를 요렇게 흘렸을 때 도선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게 전자력 인데 그 전자력의 방향을 어, 이분이 결정을 좀 했습니다 자석의 ns 양극 사이에 직선의 도선을 놓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자극 사이에는 자력선이 NSS로 향하여 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석의 NS 양극 사이에 자석의 NS 양극 사이에 직선의 도선을 놓고 이렇게 직선의 도선을 이렇게 놨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 도선에다가 이, 이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이 자극 사이에 여기 여기 이제 자석이 이렇게 요렇게 양쪽에 있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입니다. 그래서 자 자기장이 이렇게 걸립니다. 자극 사이에는 자력선이 NS로 이렇게 어, 통합니다. 통하는 상태에서 그죠?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자기장에 대해서 삐딱하게 놓고 전류를 흘리면 이 도선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자력인데, 전자력의 방향은 그림 1-50, 요 그림이죠,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왼손 까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펴서 엄지손가락, 예 그죠? 엄지손가락, 그 다음 검지손가락, 그 다음 중지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그 직각으로 서로 벌립니다. 직각으로 벌린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을 이금 뭐, 검지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그죠? 검지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중지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죠? 어, 전자력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자기장 설명을 할때 여기 이제 자석 N극이 있고 여기 자석 S극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죠 nss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자력선이라고 하죠. 자력선. 그리고 이거 이제 묶음을 자속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외 바로 나타내는데? 거기를 그죠? 단위 면적당 가로 세로가 1m 1m인 사각형 뭐 종이가 이렇게 있을 때그 종이를 수직으로 놓으면. 이게 종이를 뚫고 자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 안에 자력선이 몇 가닥 지나갔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강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자장의 자기장 자기장의 세기 쐬기. 세기를 따질 때는 자석의 세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눔 값을 사용을 합니다. 단위 면적당 1m, 1m 사이에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종이 범준에 자기장의 자력선수가 몇개 지나가느냐, 10개냐, 20개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거를 보통 B라고 보통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N,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니까, s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놓습니다. 도선을 놓고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 i를 흘리면 자기장도 이제 비가 걸려있고, 전류도 이제 이렇게 흘리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도선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힘을 받는 도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요 힘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p i라고 했을 때 음, 그림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요거는 검지고 요건 중지라고 합시다. 중지에다가 전류 방향을 가리키고 검지 손가락에다가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그대로 가르키면 그죠? 가리르키면 엄지 손가락 방향이 도선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 잘 그려야 되겠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거꾸로라면,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방향을 향하고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 전류가, 전류는 이 방향이 그죠? 자기장은 이 방향이니까 힘은 이 위로 왔습니다. 힘은 이 위로 간다. 전류방향이 이방향이라 e 해야 e s a m 방향 h i n g You 방향이 see the s a 이 e thing. You can see the s a m 이 thing. So, 왼손 법칙입니다. e e t 가 e same t h i 알려고 하는 거냐?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전기력 도선에 미치는 힘, 전기력의 방향을 알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중요합니다. 이걸 주로 어디에 쓰느냐? 직류모터, 직류전동기의 구동원리가 바로 이, 이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전기가 흘렀을 때, 코일의 전류가 흘렀을 때, 그죠? 흘렀을 때,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모터의 회전방향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리면 약간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s, n s 라고 하면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그죠 이게 자기장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도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그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요 라인은 윗방향으로 가고요 라인은 아래방향으로 옵니다 한바퀴 뺑 도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온다 든지 뭐 지금 거꾸로 그랬나요 어, 전류가 나오는 방향, 요 방향이 위로 가겠죠, 그죠? 들어가는 방향은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 아, 힘의 방향은 요 방향, 요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양쪽 기통에다가 그죠? 베어링을 요렇게 달아놓으면, 베어링을 요렇게 달아놓으면, 실패가 뺑뺑뺑돕니다. 뺑 요게 아래로 가려고 하고, 요건 위로 가려고 하니까 뺑 돌겠죠. 빙 돈다. 그래서 여게 이제 직류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힘의 방향, 전기력, 힘이 어느 방향으로 미치느냐를 어, 확인하는 데 쓰는 어,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기력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쓴다. 그래서 FBI다. 그래서 FBI는 뭐 미국 수사기관 이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엄지를 f라고 하고 검지를 b라고 하고 중지를 i라고 하면 fbi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fb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기력의 방향을 설명하는 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